덕산아,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라, 우리 덕산이. 응?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덕산아,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어, 좋아? 엄마가 좋아? 응? 엄마 좋지? 우리 덕산이 애교도 애교도 짱이야 응?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좋아요 엄마가 응담스담 어, 해주니까 좋아요 시원하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아이고 예쁘라이 녀석 진짜 응? 예뻐요 우리 덕산이 두상이 크네 음? 응? 소상이 커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음, 좋아요. 응? 음? 아이고 좋아요. 우리 만두는 음, 엄마 어머니까또 좋다고.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음? 그거 타요. 아이고 잘하네 우리 만두도 엄청 잘해요 우리 만두도 자고 일어나서, 어이고 착해요. 우리 만두도 예뻐요. 이리 예쁘나? 누구 자식이요 이리 예쁜데. 음? 어이구 예뻐요. 우리 덕산이도 예뻐요. 덕산이. 응 음,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응 음? 좋아. 아이 예뻐라. 으응, 음, 예뻐라. 덕산이 예쁘다 덕산아 덕산아 음, 눈이 완전 진짜 매력적이네 볼, 볼 때마다 매력적이야 우리 덕산이 오구 예뻐요 눈 봐라 눈와 진짜 예뻐요 음, 그래 덕산이도 타고 싶어 덕산이도 타려고 안쳐요. 그 뜯어 먹지 마. 뜯지 마. 그 뜯지 마. 그림이에요. 이그 우리 만두도 그림이에요. 배불리 먹고 나니까 그루밍 하고 싶어. 음? 응? 우리만 눈날 병간날입니다. 우리만 날. 멋지네. 멋져요. 음, 멋져요. 앵두는 잔다. 앵두 쳐다보고 있나? 앵두는 자요.